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. 즉한 주식을 사고 며칠 안에 파는 방식의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투자로는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20년간 시장에서 투자수익을 10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의 숫자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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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물론 장기 투자자들이 모두 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경기 흐름상 우리 주가의 향후 바닥이 1800 정도가 될 것인데 자신의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합리적인 전망으로 2500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고 합시다. 그러나 설령 1800까지 내려가더라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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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여기서 이자는 돈에 부과되는 이자지, 사람에 빌려준 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다.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. 결국 한 명이 모든 도박판을 실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, 도박판을 쓴 사람은 아주 고리의 이자를 세명에게 지불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들 돈을 빌려준 전주는 장기 투자자되, 한 명의 돈을 싹쓸이한 사람은 극소수의 단기 투자로 운 좋게 고수익을 올린 이대 도박을 하면 운이지요. 빈털터리는 시장에서 실패한 이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